어게 okay. uh, 국가 기술 분야에 안녕하세요. 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광고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종필 홍보전문가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광고 한 15년째 하고 있는 배오규 p d 라고 합니다. 저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브랜드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. 이번에는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업PR 브랜드를 홍보하게 됐고요. 이번 기회를 삼아서 서울시민분들에게 좀더 SH공사가 친근하고 포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잖아요. 어,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좀 없애드리고 싶은데 표현해드리기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. 네, 광고를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광고 이번에 키 메시지는 집에 집중하다입니다. 어, 저희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서울 시민분들의 보금자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집에 집중하는 것이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서울시와 SH가 진행하는 이런 정책에 좀 젊음을 더해줄 수 있는 그리고 개성 있는 네 그런 분들을 좀좀 좀,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저는. 50대 부부 역할을 맡았습니다. 50대 부부 아내 역을 맡았습니다. 어, 서울의 도시 개발 아닙니까? 어, 그 시민들의 주거 환경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청년들이나 이런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뭐 따뜻한 보금자리를 안겨주는 그런 기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음, 일단 가족들의 약간 다양한 연령대별로 뭔가 그런 장면들도 있고 다채로운 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. 신나는 것 같아요. 분위기 자체가 되게 신나고 그 안에 따뜻함도 있고 아파트나 뭐또 주거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광고인 것 같습니다. 인상 조회수는 뭐한 천만 정도 나오면 될것 같아요. <웃음> SH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진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혜택들 이런 것들이 좀 어, 최대한 서울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어,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 많이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뭐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알람 설정까지. 시민들의 주택 보급에 힘써 주시는 SH 서울주택 도시공사 응원합니다. 파이팅! SH 서울주택 도시공사 파이팅! SH 공사 파이팅! SH 서울주택 도시공사 파이팅! 집중 집에서 도전 중 집에서 설렘 중 집에서 행복 중 집에서 힐링 중 그래서 서울시와 SH는 집에 집중 서울의 모든 세대가 행복하도록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